마음에 드셨나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유튜버 편집하는 여자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요새 아주 핫했던 드라마 호텔 델루나 인트로 영상을 따라 해봤어요 오늘은 쌍꺼풀 수술 방법들에 대해서 호텔 델루나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분들께 추천될 수 있도록 지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영상 준비한 닥터진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의 방법들과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면 오히려 더안 좋은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말하고 싶으 얘기해봐. 드러나보시모 뭐. 자연적인 쌍꺼풀이란 것은 눈을 뜨게 해주는 상안검 거근으로부터 무언가 미세한 섬유들이 눈꺼풀의 피부 쪽으로 뻗어나가 연결되면서 눈꺼풀이 접히면서 만들어진 주름인데요. 쌍꺼풀 수술이란 것은 이러한 눈꺼풀 피부와 상안검 거근과의 연결을 외부로부터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수술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매몰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눈꺼풀 피부와 상한검 거근의 연결을 실을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이 실을 눈꺼풀에 묻어놓는 방법인데요 있어 보이려고 용 썼네 매몰법의 장점은요 조직을 많이 건드리지 않고 몇 개의 구멍을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흉터가 많이 생기지 않겠죠 손상되는 조직의 양도 적기 때문에 짧은 회복 시간만으로 예뻐질 수 있죠 예뻐? 앞에서 말씀드린 이두 가지의 장점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매몰법의 장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요 수술 전에 예측한 결과하고 수술 후의 결과가 그렇게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수술 방법이에요 매몰법의 단점은요 조직 손상이 적은 대신 유착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풀리기가 좀 쉬워요 매물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처음에는 실의 힘으로 쌍꺼풀이 유지되지만 이 실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풀어지게 돼 있는데요 실이 끊어지고 난 후에는 우리가 바지를 다리면 주름이 잡히게 되는 것처럼 눈꺼풀에 주름이 잡혀서 그 모양이 유지되는 것이지 실의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이 끊어지고 난 후에도 모양이 유지될 수 있을 만큼 눈꺼풀에 지방이나 눈살 등이 많지 않아야만 돼요 절개법은 역시 말 그대로 눈꺼풀을 절개하면서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육하고 피부하고 그냥 매몰법으로 연결만 만들어주면 되지 무슨 흉터 남는 절개법까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찬성할 수 없어 자연적으로 쌍꺼풀을 갖고 계신 분의 눈꺼풀 모양은 대체로 눈살 지방이 적고 눈꺼풀도 얇은 분들이신데요 자연 쌍꺼풀이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나라 분들은 눈살 지방이 많은 편이시고 눈꺼풀도 좀 두꺼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근육과 피부 사이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 쌍꺼풀이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전개법은 이런 방해 요소들을 필요하면 제거하고 모양을 만드는 등 수술자의 마음대로 쌍꺼풀이 생기기 좋은 조건으로 적절히 조절하면서 수술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잘났다 절개법의 장점은 어떤 모양을 가진 눈이라도 이 절개법으로는 수술이 다 가능해요. 눈살 지방이 좀 많고 피부가 많이 처지고 이런 분들에서도 필요한 부위에 필요한 만큼 지방이나 조직의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쁜 눈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합간지다 합간지. 심한 피부 처짐도 절제가 가능하고요. 매몰법과는 달리 유착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풀릴 염려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렇다고 절개법으로 한다고 전혀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참 여러분들 절개법으로 하면 크고 보기 싫은 상급이 되는 거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라인이 큰 것은 디자인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지 절개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절개법의 단점은 아무래도 절개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매몰법보다는 수술 자국이 조금 더 남을 수 있어요 매몰법에 비해서 회복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수술 전에 예측했던 결과와 좀 다른 결과를 가져올 만한 변수. 즉, 붓기, 멍, 조직 반응 등 이런 변수가 좀 많아요. 이 절개법은 경험이 좀 적은 의사 선생님한테는 좀 어려운 수술 방법이고요.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매모법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게 수술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결과를 100% 장담하기는 힘든 수술 방법이에요. 연약하구나. 이건 연약한 소리가 아니고요. 16년 동안 수술을 해온 닥터진도 물론 모든 수술이 다 어렵긴 하지만 하면 할수록 아직도 어려운 수술이 바로 이 절개법 쌍꺼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중하고 집중하게 되더라고요아 어,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체로 매몰법이 더 좋은 쌍꺼풀 수술법인 것 같죠? 그런데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하면 오히려 결과가 더 안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씨 그 얘기를 왜 이제 어떤 경우인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피부 처짐이 많은 눈이에요 피부 처짐이 많은 눈을 매몰법으로 하게 되면 라인을 크게 잡아야 하고 소위 소세지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돼요 쌍꺼풀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티나는 쌍꺼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라인 크기가 좀 작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다음으로는 지방이 많은 눈이에요 이때 안화지방은 매몰법을 하면서 부분절개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피하지방이 많은 경우는 절개법을 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이 많은 눈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라인 크기 위치에 지방이 많지 않으면 매몰법을 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눈꺼풀이 두꺼운 눈인데요 피부 처짐이 심하지 않고 지방이 많지 않아도 눈 주변의 근육이나 결합조직 진피층이 두꺼워서 눈꺼풀 자체가 두꺼운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매몰법으로 피부가 당겨지고 접히고 그런 힘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풀릴 가능성이 좀 많아져요 지금 말씀드린 이두 번째하고 세 번째 경우에는 자연스럽다고 해서 매몰법을 했는데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지는 꼭 사기당한 것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사기치는 일 안합니다 얇은 종이를 접었을 때에는 얄쌍한 모양이 되지만 두꺼운 책을 접었을 때에는 볼록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중등도 이상의 안검화수가 있어서 안검화수 교정술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검화수가 심하신 분은 비절개 눈매교정보다는 절개 눈매교정으로 확실히 교정을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절개법을 추천해 드려요 아유 이두저도 나는 모르겠다 왜 이렇게 어려워 그냥 간단히 알수 있는 방법 없어요? <웃음> 그러신 분은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눈에 선을 그어서 라인을 만들었을 때그 모양이 잘 유지가 되면 매몰법을 해도 좋은 눈이고요 이렇게 라인을 그어도 유지가 잘 되지 않고 푹 풀리는 그런 분들은 절개법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요즘에는 매몰법 절개법 상관없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행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 유행 마음에 드네 어떠세요? 무조건 매몰법으로 한다고 해서 꼭더 자연스러운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매몰법은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진 분이 하셔야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고요 절개법은 수술 자국과 회복 시간이 더 걸린다는 분명한 단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개법으로 해야만 더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쌍꺼풀 수술의 방법으로 매물법과 절개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매물법을 했을 때더안 좋은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